저 리듬 타고 계신 분. 오. 오오. 안양 춘권이 한번 보여주시죠. 와와와. 와, 와와와와 오오오. 와. 지금 진짜 무진도. 안양 춘권이라고 써져 있는 게 특기가 음식 재료를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음식을 완성하겠다. 아. 뭐 약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오. 돼지고기 김치찌개로 할까요? 돼지. 고기. <웃음> 제대로. 어, 돼지, 그걸로 와, 선택할게요. 와, 와. 잘 익은 김장 김치와 핏물을 뺀 돼지고기는 냄비에 들기름을 크게 두 스푼 오. 넣고 볶아줍니다. 김치 국물 한컵 부어 짜글하게 끓이다가 물물 다섯 컵 부어 와, 와. 중불에서 끓이다. 네, 국물이 물한컵 정도 졸아들었을 때 두부와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넣고 한소끔 끓여 마무리 합니다. 완전 춤꾼이다. 와. 네. 춤을 언제부터 추게 된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부터? <웃음> 외부로 나왔던 거죠. 울 때도 제가 이제 파핀으로 <웃음> 이렇게 울었어요. 아. 초반에 표현법이 굉장히 좋았어요. 원앤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See you a e r 예. 어 뭐야. 어. 어우 뭐야? 네 <웃음> 춤과 들을 사랑하는 이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이가 몇 살이시지? 14살 이찬이라고 아, 합니다 그래. 네 그럼 바로 자유곡인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동이잘 <웃음> 잡네 <덮네. 웃음> 미워 오시고람 미워 오시 g o t a change my answering machine All <laughs> I'm alone c s i s t we can't 오케이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할게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있어, 아니. 바로 이어가봐요 And I'm so sick of love 5, 6, And I'm so sick of love So so tied r up to you So don't be wishing You must be here d o n t n a be a living I love you more Why can't I turn up the radio?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점수는요. 나가, 나가. <웃음> 네. 저 치우지 나와 주세요. 네. 요여 브라우. 아, 건들지 마세요, 진짜. 오, 이거 브라우. 왜 그래? 저는 이거 쓰세요. 아, 서도 서도 다 가지고 선물인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어, 가져갈 겁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치우지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어, 치우지? 왜 치우지죠? 저 치씨거든요. 아, 아 회사 청소 업체로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아, 예. 떻게 얼마나 깨끗한지 저희가 알아야 할 텐데 네, 그쵸. 어떻게 뭐 그거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 선입금 해드리면은. 선입금이요? 선입금이요 네, 아무래도 네. 이게 진짜 청정하다라는 뜻이니까 좀 뭔가 청정함의 대명사인 이온음료. 이온음료. 광고 이런 거에도. 좋죠 죠 굉장히 그 카메라를 보시면 하세요. 되거든요. 여기 보면서 네, 네. 광고 해주시면 모델처럼 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되죠? <웃음> 어떻게 해야되죠? <웃음> <웃음> 사실 청소하러 왔는데 네, 뭐 여기 시키시면... 특기에 어, 저희는 다른 청소업체와는 다르게 정말 발랄하게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오네네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발랄하게 하길래 이게 특기로 적혀있는지 발랄한가발랄거 보여줄까요? 네, 발랄하게 청소를 발랄하게 아오 때, 발랄하때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없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오케이. <웃음> 안녕하세요 다짜고짜 씨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성이 다가요 네. 어디다시? 뉴욕다시. 혹시 동생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다소피안. <웃음> 다소피안? <웃음> 혹시 어떤 그 직업으로 오셨죠? 부문으로 예, 지원을 하신 거죠? 미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와. 그러면 막 매운 걸 먹어도 달게 느껴지고 단걸 먹으면 맵게 느껴지고 렇게 가능한 건가요? 우와. 아무 아무래도 지금은 다 짜고 짤 거예요. 아, 다 짜고 짜니까. 네, 네, 네. 맵게 느껴지길 원해요. 저는. 맵게 느껴지길 네, 네. 네. 네. 원한다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매워요, 매워. 매워, 매워. 매워. 아. 평소 뭐 불닭볶음면 먹고 싶을 때 저렇게 먹는 어이. 거구나 아 그러면 은 입이 너무 매우니까 저 청양고추를 불닭 소스에 뿌려가지고 달게 먹어주세요 달게 먹어주세요 아 왜왜왜 째려보신 거예요 째려보신, 아 째려보신 거에요? 째려보신 거에요? 왜요? 레몬 맛있죠. 아몬드 케이크을 먹나 생각하고 아. 없으신데 예. <웃음> 오. 오. 오 케이크! 케이크 같아 케이크! 조금 더 먹어주세요 한 어때요, 한 어때요? 맛이 어때요? 어때요? 오 케이크 같아 잘 먹어요 오이 같이 <웃음> <웃음> 향긋하고 <웃음> 뭐라고요? <웃음> 아, 아. 고추 <웃음> <웃음> <다나요? 웃음> <다나요? 웃음> 네. <웃음> 고추냉이가 고이가 고추냉이가 고추냉이고추냉이고추이가고추냉이이가고추이추추이가이가 고추냉이가 이추냉이가고추나이가 고추냉이가 가고이 고추냉이가 고고 아셨대요. 음. 아가 <웃음> <웃음> 와! 쭈 아, 로봇이였어, 로봇. <웃음> 와! 아 아니, 사람 아었어쭈 네, 안녕하세요. 슈버시라고 합니다. 오! 쭈 <웃음> <웃음> 멈춰! 멈춰! <웃음> 켜줘요켜줘요어 일어나. 와와와와 로봇 같아? 로봇이 진짜 윗몸 일으키기를 할수 있나요? 아 윗몸 일으 가능하세요? 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힘들지 않은가? 아닙니다. 수치! 수치! 수치! 수치! 수치! 수치! 로봇 버전으로 로봇 버전을 지렁이 할수 있나? 가능합니다.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이 진짜. 이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뭐야 뭐야? 저 이름! 진짜. 진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니 직업이 까부리기. 이게 아...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이잖아. <목소리가> 부담 야. 아 마지막이라서 부담 많이 되세요? 아 어제 까부리님 준비한 거 있어요, 문준휘 님? 계속 까부리고 있는데 무술을 잘한다고. 어, 맞아 맞아. 무술을 잘한다고. 아니야. 하나도 안 아파. 내가. <목소리가> 아 문준휘 님이 싱거를 되게 잘 먹어요. 싱거. 싱거를 먹어도 하나도 안 신다고. 싱거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한번 먹어 볼게. 이 <웃음> 셔요? <웃음> <저요>? 하나도 맛있는데? <같은데? 웃음> 문준휘님은 매운 것도 하나도 안 맵게 먹어요 <웃음> 나 매운 거 되게 좋아해 조금씩 썼나 사전적으로 오마카 사전적으로 그냥 매워요 매워 하나도 안 매워 <웃음> <웃음>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두 개도 안 매운다고 <웃음> 같은 같은 중국 멤버 중에 디에잇이라고 있는데 맞아요. 너무 얌전해서 힘들다고 아왜그왜요 왜요? 왜아 왜요? 나헌수 가지고 알겠어요 알 알겠어요 오늘 이렇게 어,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합격자는 정말 결정하 어렵습니다 오늘 합격자는 두구습니다 <웃음> 네?